저번 영상에서, 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본인의 핵심 가치만 따라가면 다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저는 지금 살짝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의 모예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확신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가 뭐였는지 영상을 한번 다시 봤는데 제 인생의 우선적 가치는 성장, 성취, 건강, 돈이라고 말했더라고요. 맞습니다. 2023년 저의 핵심 가치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핵심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 자그마한 것부터 성공한 경험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작은 성공이 가져다 준 자신감은 항상 더큰 성공을 불러왔거든요. 마침 큰 투자 없이 제 핵심 가치 4개 중 성장, 성취, 건강 세개나 얻을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찾았어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정말 아주 럭키하게도 <웃음> 2주 사이에 4kg나 쪘더라고요. 인생 최대 몸무게고 저는 이런 몸무게를 본 적이 없어요. 무튼 다이어트만큼 성취감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컨텐츠는 컨텐츠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kg씩 한달 동안 총 4kg를 감량할 예정이에요.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앞으로 다이어트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하는데 이는 뜬금없는 컨텐츠가 아닌 마레모의 성장 스토리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잘해보자. 5시 알람 맞췄는데 못 일어났어요. <웃음> 일단 공복에 물한잔 먹는 습관을 들이기로했습니다 제가 물을 진짜 잘못 마시는데 습관을 좀들여야될것 같아요. 물 마시고 나서 공복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일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스장을 못 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 당이 너무 딸려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마리모의 그래놀라. 한 봉지가 사이즈가 딱 괜찮아요. 바나나를 자르는데 또반 개만 넣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저는 한개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섞어줘요 아메리카노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한입 먹으면 진짜 꾸르맛 바삭바삭 날리나요 진짜 한입더 맛있죠 근데 아무래도 요거트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미리 시리얼을 좀 구워볼게요. 동생이 사놓은 유기농 시리얼인데 꽤 맛있더라고요. 음, 이제 좀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헬스장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합니다. 요즘에 조사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컴퓨터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금방 가냐면 뒤돌아서면 점심시간이에요. <웃음> 점심을 간단하게 동생이 담긴 피자를 돌려먹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저 피자 소스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 파인애플도 완전 톡토리는 파인애플 같고 근데 다이어트할 때 맛없는 음식 먹으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화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전 어른이니까 화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케찹을 꺼내서 한번 발라봤는데 이것도 근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이미 한 조각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괜히 헛헛하고 한 조각 더 먹어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크러스트만 남겨놨는데 그걸 또 굳이 굳이 구워 먹었어요. 이게 또 근데 또 맛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게. 집에 발물다 토스트기가 있는데 이게 죽은 빵도 소생시킨다는 토스트기거든요 저런 눅눅한 피자 크러스트도 토스트기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곤트라 셰리 빵이 돼버리는 마법이 발생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에 많이 다녀왔어요 요즘 제가 가게를 알아보고 근데 돌아다녔더니 금방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동생이 어저께 남겨놓은 돈까스 사이즈맨 돈까스는 동생이 다 먹었어요 <웃음> 이런걸 짬파처리라고 하나요? <웃음> 제가 아주 깔끔하게 짬파처리를 해줬고 이것 제가 꽂힌 누들면 누들면 중에서도 김치국수를 이렇게 김하고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미친 것 같아요. <웃음> 또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볶다 담긴 초코 쿠키를 살짝 눈치 보면서 전자렌지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초코 살짝 넣는 거? 이게 진짜 극나게 음. 맛이거든요. 먹어보면 그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냉동된 부분이 살짝 파삭파삭해가지고 진짜 세상 행복해지는 그런 맛이 이게 진짜 눈깜빡하면제 손에서 없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쿠키거든요 결국엔 다이어트는 이날 망했다는 거죠 단순단순의 마법 있잖아요 달콤한 걸 먹고 나니까 강력한 쓴맛이 필요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한잔 마셨어요. 저는 에스프레소도 되게 잘 마셔요. 저렇게 비스듬히 넣으면 크레마가 잘 생긴다고 세영이가 알려줘가지고전 커피 뽑을 때 없었건 저렇게 비스듬하게 해놔요. 아메리카노는 너무 배부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걸 잔뜩 먹고 에스프레소를 딱한잔마시며 투화가싹 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 진짜 어이없이 동생 김밥을 사왔어요 제가 김밥 킬러거든요 김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집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심지어 김밥집 이름이 최고다 김밥이에요 이거는 안먹고 못배기게라고 맛별로 한두 개씩 먹었습니다. <웃음> 후회는 없어요. 결국 9시인가 10시에 헬스장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음>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니까 죽을 맛이었어. 아무튼 땀은 냈고 너무 초반에 달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집에 왔습니다. <웃음> 내일 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